뭐죠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미얀마 가서 수련하시는 분들 그 보면 그분들이 제 강의 들으실 때 낯설어 하시는 게 알아차림도 무상한 거 아닌가요? 알아차림이 참납니다 그러면 열반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은 무상한 건데요 라고 교육받거든요 그때 그 무상한 알아차림은 이거예요 에고의 알아차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바사나 하시는 분들 수련은 이거거든요 숨 들어올 때 들어온 줄 압니다 나갈 때 나간 줄 압니다. 계속 알아차리고 있죠. 그럼 이건 역시 다 대상 있는 알아차림이죠. 이건 다 애고작용이에요. 그런데 그 이면에는 참나가 지금 지켜보고 있죠. 참나가 보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호흡을 알아차린다. 그러면 이미 이원성 속에 들어온 거예요. 이제 구분하세요.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수련하느냐. 그럼 이분들은 우리는 바로 몰라하면 되죠. 몰라하면 바로 참나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빠사나 하는 분들은 이제, 알아차림을 중시하니까,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아차리고, 나가면 나간 줄 알아차리고, 계속 알아차리다가, 열반은 어떻게 만날까요? 이분들은. 알아차림이 사라져야 돼요. 그러니까,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 사라질 때 열반이 드러나요. 이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어요. 이분들 개념으로는. 열반, 저 열반 증득했어요? 어떻게 증득했어요? 호흡을 알아차리다가, 호흡이라는 대상도, 호흡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도 다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열반을 열반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. 그럼 열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 누가 아는데요? 여전히 알아차리고 있어요. 그게 순수 알아차림. 다 알아차리고 있어요. 근데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.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문파마다 알아차림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문파도 있어요. 그게 열반 열반에서 바로 알아차림이 이걸 열반이라고 불러버리니까 이것만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열반 상태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누가 합니까? 알아차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거든요. 여러분이라고 해도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에고성이 아닌 알아차림이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안 부른다는 거예요. 남방불교에서 안 부르는 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도 괜히 그 그분들이 어그 열반이 뭐야? 열반은? 열반은 알아차리는 거 아닌가? 그러면 땡! 그럽니다. 기다렸다, 넌 네가 그럴 줄 알았다. 알아차림을, 고작 알아차림 따위를 열반으로 알다니. 말립니다. 여러분, 이미 진 거예요, 논리적으로. 그럼 그게, 아, 그럼 너가 아는 알아차림은 대상 있는 거지 나는 대상 없는 걸 말하는 거야, 라고 하셔야 돼안 그러면 헷갈립니다, 서로.